안녕하십니까 t v 국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. 오늘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우사가 없고 앞쪽에 장기천이 흐르고 있는 촌집을 소개하겠습니다.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현장 안내하겠습니다. 도로에서 집을 보면 집이 약간 도로보다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. 집 앞에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. 앞쪽에 장기천이 있습니다. 장기천 중간에 공원처럼 꾸며놨습니다. 내부입니다. 화장실입니다. 내부는 전체적으로 올 수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주방입니다. 거실입니다. 마당에서 촬영했습니다. 앞마당은 매우 넓습니다. 집 모양입니다.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습니다. 앞마당입니다. 뒷마당으로 가보겠습니다. 뒷마당도 매우 넓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집택 외부는 매우 깨끗합니다. 뒤쪽 산이 보입니다. 위치, 면적,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. 주소는 경북, 포항시, 남구, 장기면, 읍내리에 있습니다.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면적은 4 3 8제곱 133평입니다.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%와 용적률 100%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. 도로에는 접혀져 있습니다. 현재 주택은 있으나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원은 없습니다. 주택면적은 9 0제곱미터 27평이 있습니다. 구성은 방 2개, 거실, 주방, 화장실이 있습니다. 방향은 거실 기준 남동향입니다. 대장상 주차 대수는 없으나 도로변에 주차를 할수 있고 대문을 수리하시면 마당에 주차가 가능합니다. 마당에는 지하수가 있습니다.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으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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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1595 등록번호 4202-1236 전화 010-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